요번 영상은 저의 졸업 후 2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에요. 문득 일기장에만 썼던 것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졸업을 살짝 빨리 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2년제 대학 건축과를 졸업한다. 10대를 남의 인생처럼 보내온 게 아깝고 아쉬워 20대가 되기 전에 다짐을 한 가지 했다. 그건 성격을 고치고 열심히 살자였다. 낯가리는 걸 숨기고 먼저 말을 걸고 쉬지 않고 열심히 대학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졸업과 동시에 코땡땡 실국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렇게 나는 1년 동안 정말 집에서 누워만 있었다. 내 미래를 생각한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말이다. 1년 사이에 나는 커말 자격증은 없으면 바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준비해서 한 번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캄캄한 우주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8개월쯤 되는 시점에 지금까지 확신도 없고 눈치 보느라 자신 있게 말 못했던 꿈을 언니와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일은 코스메틱 브랜드 창업이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화장품 브랜드의 BM 준비를 결심했다. 그렇게 나는 토익학원을 등록하고 토익시험을 세번이나 보았다. 전부 결과는 바닥이었다. 그렇게 지내다 그한해 끝자락쯤 친구의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고등학생 때부터 하고 싶었던 또 다른 도전,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었다.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망쳤던 토익시험을 한번더 보았다. 그 결과도 같은 결과였기에 그 이후 쳐다도 보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살짝 흘러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했고 전혀 아깝지도 않은 점수로 탈락을 했다. 그리고 난 시험에 대한 전망을 보고 재도전은 하지 않았다. 그후 내가 알아본 정보의 마지막 자격증인 HSK. 중국어 시험을 독학으로 총두 번의 시험을 보았고 그렇게 난두번 만에 합격을 하였다. 이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다양한 도전과 시도를 하면서 틈틈이 일자리도 알아보았고 내 나름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 뽀뽀에 넣을 화장품 리뷰들도 몇개 올렸었다. 사실 내가 해보고 싶어 도전했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불안했고 나의 결정을 못 믿기도 하였다. 상황이 안 좋아 화장품 업계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일자리가 거의 없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일 꿈을 지금은 포기하고 미룰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포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포기하기 이르다.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것 같다. 는 식의 말들을 들었다. 그리고 나 또한 또한 번의 포기를 더했구나 하는 자책도 들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한 나에게 일단은 수고했다는 격려를 보내고 싶었다. 그 후에 또한 번의 고민에 빠지게 된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고민을 하던 중 우연한 계기와 나의 생각이 맞물리게 되면서 울면서까지 싫어하던 건축이라는 분야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로 한다. 모든 걸 내려놓고 현실만 보고 내린 결정이었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었다. 취업을 본격 준비하기 전 시간이 살짝 떠서 그 사이 하고 싶었던 일중 하나였던 쇼핑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차마 용기가 없어 못했던 일이었기에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다. 비록 정식적으로 사업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해 작게 마켓을 열게 된 정도지만 난 규모나 방법을 따지지 않았고 온전히 나의 꿈을 위해 도전한 것에 의미를 두었고 만족했다. 몇달 운영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스트레스였지만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어디 있나 하는 마음으로 버텼다. 그게 본업이 아닌 취미 정도로 보고 시작했던 일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다. 그렇게 또 어영무영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재작년 그리고 작년과는 다르게 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다. 새해가 밝자마자 이상하게 올해는 잘될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와서 좋았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 연초는 그렇게 순탄치는 못했던 것 같다. 게으름, 생활력, 운동력 같은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순간들이 그동안 적었기에 그 생활 패턴은 그대로 1월, 2월에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도 그 사이 취업 준비도 하면서 욕심도 생겨 산업기사도 준비를 하게 되었다. 준비했던 시험은 역시나 떨어졌다. 다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열심히 안 살았다는 자책감에 뒤돌아보게 되었고 제대로 한건 하나도 없구나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사물이 되어서 일자리도 알아보고 포플 준비도 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없었고 슬슬 지쳐서 내려놓고 싶었다. 난 건축 중에 설계를 알아보았었는데 자리가 없어 고민하던 중 공간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었고 그쪽을 준비로 하기로 했다. 그쪽은 자리가 더 없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번만큼은 포기하기 싫어서 버텼다. 그치만 현실적으로 너무 막막한 순간들밖에 보이지 않아서였을까? 짧은 순간에 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그렇게 난 남들이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고 포기가 빠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선택을 하였고 현재 준비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나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느낀 건 나는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다. 머리로 생각하고 준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적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언제나 말로만 앞서 나간 사람이었고 끈기도 의지도 없던 항상 느리고 한심한 사람이었다. 그래도 지금부터는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결정한 선택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10대, 20대 초반을 의욕도 욕심도 없이 지냈던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고 싶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도전해보기로 했다.